안녕하세요. 숨사주 카페 백호입니다. 네. 오늘도 사주 하나 보셨어요? 응? 음? 그러게요. 응? 음? 음. 천칭자리, 천칭자리에요. 천칭자리는 거의 연예인인데? 음. 응? 음? 맞아요. 음. 천칭자리는, 별, 별자리 중에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별자리 중 있어요. 천칭이 많아요. 음. 음. 그러면 이 사람이 91년생이면 몇 살이야? 32살. 이 사람이 어떨지죠? 네. 음. 자, 이 사람은 좋은 에너지였으면 좋겠네. 응? 현재. 응. 다가오는 에너지. 우울은 어, 왜 이래? 응? 카드들이 다왜 이렇게 우울하지? 어떤 음. 전부 다 우울한 카드. 음, 아니 뭔가 이 사람은 지금 뭔가 변화를 했다고 하는데. 음, 맞는 어, 것 같아요. 어, 뭔가 그, 그 전에 하고 좀 다른 에너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조금 달랐다면 올해는 좀 다르게 에너지가 바뀌어서 새롭게 태어나다 그러니까 음. 어떨 때는 이거를 우울하게 볼 때도 있어요, 저도. 근데 또 다르게 느낌이 와, 다르게 보였을 때는 새롭게 시작하는 카드에. 새로운. 음, 어, 새롭게, 어, 새롭게 변화를. 음. 그분이 군대를 올해 제대하셨거든요. 응, 음, 응. 음. 맞는 것같아 응, 음, 새롭게 시작하는 카드. 그니까 이 사람 자체가, 응, 음, 우리 피디님도 카드를 많이 봐서 알겠지만, 이게 이제 매력 있는 카드란 말이에요.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카드. 응, 음, 이제 다시 점프할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위로. 응. 음. 조금 음. 이그전에뭐 음, 군대 갔다 왔다면 새롭게 오는 거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축 처져 있었다라면 다시 좀 뭔가 새롭게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음. 뭐 응. 봐. 틀리죠. 그러니까 타로 카드가 되게 신기해요. 그 사람 에너지를 그대로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뭔가 또 다시 인기가 있든 사람들 이렇게 막 찾아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어, 뭐를 다시 하, 하려나 봐요. 음 맞는, 어, 어. 맞아. 맞아. 오, 뭐잘 되겠는데? 뭐찾아 음, 음.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음. 이 사람들을. 음. 이분이 본업을 음. 말고 지금 음. 요즘 부캐가 좀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부캐 유행이지. 또 부캐가 음. 하나 나, 뭐 나왔다고 하긴 그렇죠? 부업같이뭘 음. 하기 시작했거든요. 음, 음. 그게 잘 될지 한 번? 어, 잘될것 같아. 이렇게 누가 찾아주고 뭔가 환한 느낌이 온다면 작년까지는 우울했다고 치면 다가오는 에너지는 잘될것 같은데 음냐 음, 음. 그냥 이런 카드가 나왔을때는뭐 상황에 따라서 짝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일적으로 많이 찾아주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쪽 저쪽에서 방향이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 그 전에는 조금 처졌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생일 달 지나서부터는 지금 8월이잖아요. 음력 8월 됐잖아요. 길이 열렸다. 음. 어, 뭐 새로운 길이 이쪽 저쪽에서 막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 음. 어, 요럴 때잘 받아내면 30대 후반, 몇년 있다가는 더. 자리매김 할것 같은데요? 음. 응. 방금 뭐 새로운 짝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셨죠? 어, 그쵸. 응. 그럼 연애운이나 결혼을한 응. 번만 봐주세요. 응. 아, 이럴 때 만나는 거야? 음. 응. 아, 어, 진짜로? 응. 자, 봅시다. 음. 90일 안에 8월 25일 생일이다. 사람 연애나 결혼은 연애 결혼 생길지 응. 또나나 아까 내가 나 작업 안 했잖아요. 음 응. 연애든 결혼이든 뭔든 해. 응 다른 때보다 그런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 때예요. 음뭐 응, 잘하면 뭐~ 만난 사람 이있다거나 하면 결혼도 결혼 말도 오갈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인데 음, 잘되겠는데 누구 이럴 때 만나는 거 만약에 없다면 이럴 때 만나는 거고 음. 이게 결혼이라는 카드이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쪽으로도 뭔가 들어오는 해운연이라고 했잖아 해 그래서 이, 이 친구가 음~ 조금 몇 년은 잘할것 같은데요? 응 음. 음, 뭔가 뭔가 길이 열린 것 같아. 응. 음, 그러니까 누구 만날 수도 있고. 응. 음. 음. 만났을 때 좋게 다른 때보다 만나면 좋은 해운이야. 음. 음. 꼭 만나라. 어. 그런 느낌이네. 음. 그럼 이분 과거는 좀 음. 어떻게 보이나요? 과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보니까. 음. 음. 맞아요. 응. 음. 응, 음, 처져 음, 있었잖아요. 카드 자체가 그냥 쭉 가라앉았다는 거는 고생을 좀 많이 했었을 것 같은. 응. 음. 음. 어떤 쪽으로? 어떤 쪽으로? 오, <웃음> 음. 고생을 어느 쪽으로 많이 했을까? 음. 고생은 어, 심적으로도 조금 이제 편안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고, 그냥 본인이 뭔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든 일을 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어느 응.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응, 응. 보면 왜 그냥 부모덕으로 이렇게 응. 편한 애들 있잖아요. 어, 이 사람은 그 느낌은 아니에요. 본인이 많이 응. 일을 한다든가 아르바이트도 여러 개 했을 것 같고, 좀 응. 그런 느낌인데? 음. 응. 맞아요? 네 응. 앞에 없으니까 답답하네. <웃음> 너무 맞아요. <웃음> 응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어. 음. 응. 그럼 이분 누군지 응. 말씀드릴게요. 네. 가수 김호정아아아 아, 아, 진짜 나이 사람 팬인데. 아 진짜요? 응. 이분이 응. 그 본인 이야기를 담은 응, 영화가 응. 나온다 해서 응. 가져왔봤어요아안러워요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타킹인가 나올 때 내가 봤었거든요. 아참 노래 잘한다. 근데 덕이 없었지. 이렇게 보니까 음. 봅시다. 이 사람이 이 사심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음. 다른 때보다 뭐 금전의 에너지, 그러니까 뭔가 일에 있어서 조금 많이 불러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금전의 에너지는 괜찮을 것 같고, 이 사람도 내가 노래는 좋아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음. 음, 약간 이렇게 구설 같은 거는 조금 있나 봐. 따라다니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어. 제가 요 카드 나오면 거의 99.9% 구설이라는 얘기인 것처럼 그거는 조금 또 따라 나오나 봐, 부캐가 뭔지 는 모르지만. 은 음. 어, 그게 너무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음? 보자. 음이 사람은 절에 다니나. <웃음> 음. 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은 조금 힘들었다고 치면 아까 제가 다시 태어난다는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음. 본인이 지금에서 조금만 더 노력해주고 하면, 뭐, 이제는 좀 많이 불릴 것 같은데, 더. 음. 응. 부캐가 뭐야, 이 사람? 그냥 영화 나온다 해서 한거 그 거. 아, <웃음> 아, 영화? 네. 아. 이분이 옛날에도 응. 그, 본인이, 응. 주인, 본인이 연기한 건 아니지만, 응. 영화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어 아, 거 맞아요 맞아 그런데 이번에 본인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어, 영화가 나오네요. 아아 그래서 한번가져왔어아 음. 그래요? 네. 음 그냥 음, 퀄리티는 뭐 알다시피 적당할 것 같고 음, 그래도 좀 보는 사람들은 볼것 같은데요. 음. 괜찮을 것 같은데 그쪽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양한데 다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아까워요. 음. 약간 다재다능한. 음. 음, 노래만 하긴좀 아깝지 보니까. 음. 음. 왜냐하면 끼가 다분해요. 이게 이제 그 방송 연예인 사주들이 이런 게이 카드가 또잘 또 나오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음. 그럼 이런 카드가 나온 사람들은 이쪽저쪽에 재능들이 솔직히 다 많아요. 어. 그러니까 노래도 하고 작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 아까 만나는 에너지가 보이니까 좀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웃음> 응. 이, 이분 앞으로의 운는좀어때 이분이 아무튼 처음에 나오자마자 엄청난 스타로 그치? 올라갔다가 응. 구설이 많았어요 음, 그러니까, 뭐 부설은 뭐 인터넷 쳐보시면 사람들도 어, 다 구설은 많았, 친구인가 봐. 네, 응. 많았는데 응. 그렇게 막 롤러코스를 타다가 응. 다시 또 차고 올라가는 중인데 응. 이운대가 어느 정도까지 좀 유지를 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부설에 너무 신경 안 쓰고 그런다면 한 3, 그래도 한 3, 4년은 갈것 같은 음, 에너지고 지금 위치에서 그, 응, 근데 음, 조금 이럴 때는 조심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웃음> 음, 음, 이, 이 사람 사주도 보통은 아니네요. 뭘그면 제일 조심을. 음. <웃음> 봅시다.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음. 내가 노래만 좋아하지? 뭐, 그런 건, 댓글은 잘, 그런 건안 봐서. <웃음> 어. <웃음> 어. 아, 이 사람 사주가 이렇구나. 김호중 씨가 뭘 조심해야 될지. 아까 구솔은 친구라고 얘기했고 음이 음. 사람이 본의 아니게 오해도 많이 사긴 사겠네 약간 으4사 음? 음. 기꾼 이라면 좀 그렇겠지만 그런 조금 그런 그런 오해도 조금 받겠어요 말 어?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조심해야 될거딴때 보다가 그러니까 누가 뭔가를 하자고 아까 제의가 많이 들어온다 고 그랬잖아요 응. 거기에 이제 서류나 문서를 문서 같은거 확인은 다른 때보다 좀 잘해야 되는데 자체 잘못하면 그러니까 왜 이름이 올라 내 이름은 올라가 는데 전혀 개입이 안된 그런 느낌 응. 음. 그러니까 서류잘 보라고 하고 싶어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왔다갔다 할수 있겠어요 음. 응. 내가 정말 그 일에 참여를 하느냐 어, 그거 잘 보고 이름만 올리는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음. 응. 그래 보이네. 그럼 마지막으로 응. 간단하게 한 마디 하고 간단하게 한 마디? 음, 음, 음. 음. 이제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 아까 들어오는 운이 들어왔으니까 편안한 안정, 편안한 가정 이런 거 꾸리고 그냥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민이 제더 이상 어둠의 길로 안 가고, 이렇게 음. 어두워 보이니까. 음. 이 사람 사주 자체가 어둡잖아요, 아까 카드 초반에 나온 음. 것처럼. 네. 살아있는 게용한데 음.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라도 편한 사람 만나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가정 꾸리고. 감사합니다. 아, 네.